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냄비밥 잘하는 여자 저녁밥 먹고 든든하게 누룽지까지요 크리스마스 금 외출하기 전 다육이들 구경도 좀 하고요 안녕 잘 잤어? 왕언니 왕오빠분들 오늘은 어디로 매실까요? 어느 다육농장으로 갈까요? 가기 전에 우리 땅꼬마 운동 좀 시키고요 바지 한쪽은 걷어 올려야 제맛이죠 앞으로 10년 후 땅꼬마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 모두모두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메모지와 펜 준비하시고요 다육이 농장은 인천 다육농장 보시죠 누굴까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방문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모두 우등생 구독자님들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재밌고 즐겁게 다육이 영상 찍을게요 화리노사 추석 연휴 동안 정상영업합니다 인천 다육도매 인천다육돔의 모든 다육식물과 화분, 그리고 마사토, 흰색, 우리 에어브러쉬요 모든 다육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들 다 판매되고 있고요 모든 인천다육돔의 판매 아이들 30% 할인 중입니다 신월 신월 카리스마 있죠? 쫙쫙 우주의 생명체 같아요 원종 에보니 검프로 다육이 농장도 들리고 시댁도 가고 우리 애기도 챙기고 우리 땅꼬마 가족 한스 에보니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시댁 가도 아유네가뭘할줄 아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애나 봐라 어머님이 그러시죠 <웃음> 우리 하루에 2만보 걷는 아이 또 데리고 뛰어다녀야 돼요 뛰고 걷고 먹고 하다 보면 명절이 또 후딱 지나가겠죠 한인 기 하는 피가르 피가르, 초보님들, 그리고 고수님들 매니아층까지 모든 분들이 다 사랑하는 아이죠 피가르 립스틱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모습을 뽐내면서 물드는 립스틱 댄님들 며느님들 우리 엄마가 이 영상 다육 영상 왜 보고 있어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영상 속 모든 아이들은 30% 할인 중입니다. 인천 다육돔의 다육이 맛집 다육이 맛집 다녀가시는 분들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거예요. <웃음> 자, 모두 다육이 영상 보실 때 일어나서 <웃음> 온몸 스트레칭! 화이트 그린이 본격적으로 자기들 모습에 색을 예쁘게 띄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신상 화이트 그린이 처음에 매장에 들어올 때와 하루, 이틀, 3일 지날수록 점점 예쁘게 자기 모습을 뽐내고 있네요 어 그래? 우리 집 갈래? 영상 속에 보이는 모든 아이들 30% 할인 중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육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이보리 직접 농장에 방문하셔서 내 마음속에 나만의 다육이 원하는 디자인 수영, 나만의 하이패션 디자인 아이들만 쏙쏙 골라서 가질수 있는 인천다육도매 매장 모든 아이들 30% 할인 중입니다 롱기마마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뭐 말이 필요 없죠 인천다육도매 다육이 가격 840원부터 시작하죠 제일 저렴한 840원 다육이들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840원 국민 다육이들부터 고가의 다육이들까지 여러분을 기다리는 많은 다육이들이 주인님, 처좀 데려가세요. 처좀 데려가세요. 여러분들 을 기다리고 있는 다육이들 새벽별 다육이들 수량 넉넉하고 팔리고 팔려도 또 새로 나오고 또 새로 나오는 우리 다육이들 틈에서 레드탑 에구 에구 탐 레드 <웃음> 웬 레드 탑 <웃음> 매일같이 다육이들을 자꾸 보다보니까 왜요 딴 꼬마 왜요 뭐가 맘에 안들어요 어구 어구 어, 어구 어구 <웃음> 톱스모두 <모듬. 웃음> 이 아이가 또 정말 루비처럼 보석이더라고요. 여러 아이 합식해도 이쁘고 이렇게 하나이만 콩분에 심어도 카리스마 있고 귀여워요. 루비 다이아몬드 아니고요. 루비예요 루비.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바로 바로, 바로 간주 금 <웃음> 세상에 우리 눈으로 구경만 해요. 우리 구입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과소비 방지를 위하여 건프로가 고급 희귀 다육이들 대신해서 보여드립니다 간주 금 고가의 다육이 건프로 다육이 영상에서 매일 매일 하나씩 두개씩세개씩 개씩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아! 건강하게, 그리고 귀하게 키워주세요. 에보니 SP. 하나하나 구슬들이 모여서 다육이 한몸이 된것 같은 자옥루. 이 아이는 이름이 뭐야?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할로윈 철화 천대전송 철화 지난주에 입고지 했는데 벌써 싹이 자랐더라고요 자구 개체수 늘리기 쉬운 아이 천대전송 철화 경화금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몸이 애들이 자구가 계속 번식하고 있는 거죠 대품 경화금 경화금 이렇게 금종류 아이들은 반그늘에서 키워야 돼요 바람도 잘 통하면 좋고 반그늘 햇빛이 많이 비치면 옵투샤 엄프로도 옵투샤 키우고 있는데 아주 신기하고요 영롱한 분위기를 띠는 아이들이죠 경화금 경화금은 입장이 크고 더둥구수로만 특색이 있고요 얼핏 보셔도 몸통이 더 크잖아요 경화금에 비해 보초금은 입장이 더 작고 뾰족하고 보초금 이 아이도 고급 다육이죠 저렴하게 입양하시고 이 아이도 방그늘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방그늘이요 해를 바로 받으면요 이 금기가 사라져요 하월시아 하월시아 데이 같은 종류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일반 농장에 가면 이렇게 한 포트에 만 원씩 받는 농장도 보았답니다. 광수 아니죠? 광파 어떻게 다육이 이름이 항상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신기하기도 하고 참 전문가 분들 다육이 이름 짓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육이 장명소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른쪽은 먼디 철화 예쁘게 물들고 있죠 로얄 에보니 그래 로얄 에보니 이 아이가 그렇게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모르는 다육이 빼고 모르고 있는 다육이 그 이상 무궁무진한 다육이들까지 인천 다육도매 농장에 가시면 다 있어요 그 개체수를 건프로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다육이들이 많은 집합장소 다육이 맛집 루밍! 건프로가 재래시장에서 장두보고 코스트코에서 장두보고 홈플러스 이마트 장두보고 인터넷 쇼핑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석 연휴 영상 띄웁니다. 건프로 며느리, 애엄마, 아내로서 또 명절 화려하고 끝내주게 또 추석 연휴 또뻑짝지근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웃음> 왕 대품 리스틱 보시면서 인천 다육돔의 아이들 고가의 아이들 보고 계세요 인천다육돔의 아이들 이렇게 구입하셔서 또 집에 가서 보시면 그 금액 이상으로 여러분들 만족도도 높고 저렴하게 다육이 샀다는 것에 대해서 두배 세배로 기쁘죠 아이스크림 먹었죠? 추석 연휴 내내 정상영업이요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러블리 로즈 건프로도 다섯 포트 키우고 있었다가 두 포트는 이인에게 선물했죠 다육이 좀 키운다 하시는 모든 분들 손을 다 거쳐가는 러블리 로즈 이 아이는 소인제 소인제 금은 고가의 다육이고요 소인제는 이렇게 한 포트 두 포트 한 네다섯 포트 사서 합식하면 이뻐요 다육이 사진빨 잘 받기로 또 유명한 아이죠 펜지 이 아이는 막 찍어도 <웃음> 사진빨이 아주 한입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왕언니 왕오빠 분들을 기다리는 다육이들 매직잼 골드 이런 다육이 저런 다육이 다육이 종류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잖아요 매직잼 골드도 그런 아이죠 이 아이도 합식하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모르는 다육이가 더 많은 매장 국민 다육이서부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창종류들 다육이까지 새벽별 직접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셔서 내 마음에 드는 멋진 아이로 촉촉 뽑아서 담아 가시면 됩니다 택배는 안되지만 직접 내 눈으로 다육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매장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검프로 다육이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많은 분들 모두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